이거요. n e 에 f l i x e a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5월 4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방법 우측 상단에 경매장 기둥번호와 점포명이 있고요. 각 점포 위치는 지도 외에 V자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각 점포의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의 촬영시간은 새벽 4시부터 5시 반 사이입니다. 그리고 당일의 시세는 당일 경락에 따라 변동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날의 시세는 제가 네이버 카페에다가 정리해서 이게 올려놓거든요.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장보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먼저 찾은 곳은 비육 시육 돼지 수산으로 왔고요. 여기 이제 불안지노, 여서 계속해서 계속 보이는데 이게 참 맛있는 생선인데 좀 가격은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옥돔, 옥동, 옥돔은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 다른 때보다는 꽤 많이 가격이 내려온 상황이고요. 금태도 오늘 좀 저렴한 편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전복 이제 전체적인 가격을 조금 어, 알아봤는데 이거 이제 우측에다가 제가 한꺼번에 다 올려놨으니까 요거 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까지 그러니까 개까지가 노량진에서는 자주 보이진 않습니다 어, 가끔 들어오고요 이제 갑오징어인데 갑오징어가 오늘 가격 괜찮았고요 단새우는 이제 5월한 달간은 저 인망 작업이 안된다고 해요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네, 금태는 한 15,000원부터 한 35,000원 정도, 그 정도 사이에 이제 가격대에 이제 크기별로 가격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성계소 어, 보스턴 건데 이거는 어, 가격 변화가 특별하게 없어요. 그리고 보건대 엄청 크죠. 요거 하나가 거의 5kg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돌가자미가 요새 좀 많이 저렴한 편이에요. 자, 만원, 그리고 이제 육천원, 키로당 가격 그렇게 되고요. 오늘 참돔 자연산 음, 가격이 저렴했는데, 이제 알이 좀 차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흑점줄청경 같은 경우는 보다 3만원 중반대 한이 정도 되고요. 이제 벤자리 같은 경우는 지난주보다는 가격이 조금 오른데, 크기가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뱅에돔 오랜만에 보였고요. 능성어인데, 이거는 국산, 아, 양식이에요. 자, 다음은 C4번 한길통상으로 왔습니다. 먼저, 연어는 이제 지난주와 가격 동일하게, 이제 키로 24,000원, 어, 이렇게 예, 가격이 됐고요. 요 갑오징어인데, 마리에 13,000원 짜리에요. 조금 아까 전에 본것 보다 사이즈가 작긴 한데, 건들면 신경이 다 살아있어요. 다 횟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단새우가 많이 비쌉니다. 아, 당분간 통발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바리가 있는데 크기별로 좀 가격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돌돔성어 일본산인데 키로에 4만 한 1키로 초반 정도 되는 무게 되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문어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일본산 능성어고요. 어, 요거는 이제 오랜만에 보는 전복지 개돌아치라고 하죠. 이제 키로 2만 5천원이면 저건 저렴한 가격대예요. 그 다음에 돌가자미 요것도 가격은 어, 저렴하고요. 그리제제빵 e 데제빵어도 가격이 조금 내려온 상황이죠. 한저 정도 크기가 키로 26,000원 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광어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자연산 말고 o d t 양식 같은 경이 you have a good thing, you c a 좀 t get a g 고 o d thing. If you have 참돔도 좀 가격이 좀 올랐죠. 예. 그리고 제주 광어도 살짝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숭어대키로에 8,000원 아,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C6번 오복상해로 왔어요. 여기도 이제 참돔이 키로에 21,000원, 이니까뭐 조금 저렴했을 땐 18,000원에서 2만 원 사이였는데 한 2,3천 원 올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제가 막 만지다 거품 제거하다가 봤는데 이게 상어예요. 귀엽죠? 아마 이게 딸려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어는 가격 변화가 특별하게 없습니다. 지난 주하고 계속해서 비슷한 가격이 고요 이제 노래미가 아, 좀 시알도 좀 좋은 것들이 좀꽤 보였어요. 그리고 이건 양식 우럭입니다. 국산 양식이고요. 이렇게 좀 작은게 있고 조금 큰 것들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제빵어 자5 k g 단위 7 8 k g 단위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한 1,000원 차이 나니까 이제 그런거 보시면서 구입을 하시고 제빵어는 개, 가능하면 4 k g 이상 되는 거를 구입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네, 이제 기본적인 그 횟감 가격 추세를 좀 보게 되면은요, 이제 광어 같은 경우는 지난 주부터 살짝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똑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참돔이 이제 소폭 가격이 좀 올랐다는 거를 좀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 1층 엉클마린으로 왔고요. 여기의 장점은 이제 경매장에서 파는 물건 전품목, 일반 택배가 가능하다는 라 장점이 있는데 당일 판매 시세는 카카오톡 공지방하고 채널에 올라와요. 그래서 거기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화로 뭐 필레라든가 선어, 냉동, 숙성 이런 것들을 뭐 퀵이나 일반 택배, 고속버스 택배 다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화주문, 또 네이버스토어 같은 거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해 주시고요. 네, 다음은 같은 층에 있는 서울수산으로 왔고요 여기 영업시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업을 하는데 장점이 낮시간에도 방문해서 구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제로페이 수산물 상품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벤자리가 있는데 두종류요 조금 작은 게 있고 아주 큰게 있습니다 큰 거는 1.2kg 이상 1.8kg까지 나가는 아주 크, 커다란 벤자리가 있습니다 여름 생선하면 또이 벤자리가 아주 맛이 좋죠 그리고 이제 폐류 같은 거는 소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장 앞에 보면은 이렇게 소매점에서 어이회 손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필렛 손질을 하면은 키로당 3,000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각각류 경매장으로 왔고요. 오늘 물량은 대게보다는 킹크랩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어, 이제 10만원 이상 고가를 찍을 때는 보통 레드 킹크랩이 들어왔을 때고 나머지는 브라운 킹크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이번 뭐 5월 5일이나 5월 8일이 좀 있어서 이제 주말로 갈수록 가격이 살짝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암꽃게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량도 사실 많지는 않아요. 사장님 오늘 꽃게는 얼마 씩이에요? 얼마요? 2 0 0 0 원. 와. 음, 뭐, 꽃게는 뭐, 얼마 씩이에요? 뭐, 뭐, 뭐, 어디 뭐, 어디 뭐, 어디 어아만 오천 원 중짜? 소작고요 해앞고. 네 이렇게 지금 개금표에 보면은 볼펜으로 써놓은 숫자. 17 요거는 10 요거는 이제 아까 건 17,000원 요거 만원 짜리라는 뜻이에요 키로당 이런건 잘보고 구매를 하셔야돼요 7만원입니다 왜요? 예아 왜요? 됐자요 응? 됐자 응알 없는데? 알이 있는거죠 왜 알을 얼마에... 6만원짜리 네, 이제 소매점 쪽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수산으로 왔고요. 믿음수산에는 밴드가 있습니다. 당일 판매시세가 매일 올라오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어, 여기에서는 낮에 방문해서 구입 가능한데 재고 여부는 항상 확인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어, 찜이나 퀵 택배 고속버스 택배 이거 다 가능해요. 그리고 이 제로페이 제 수산물대전 상품권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건 브라운 킹크랩인데 킬로이 55,000원 지금 한 1, 2주 전보다는 많이 가격이 올랐죠 음. 그리고 대게도 가격이 좀 오른 편이에요 자 다음은 온곳 대신 시월드고요 여기도 어, 마찬가지로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당일 판매 시세 올라오니까 여기 밴드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낮에 방문 가능한데 그 대신 재고 여부 어, 확인하시고 뭐 퀵이든 택배든 예, 고속버스 택배든 음, 뭐 찜이든 이런 거다 가능해요 물론 이제 수산물 대전 상품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게 이제 1절지 그러니까 가격대가 아마 이번 주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가 이제 아무래도 피크로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딜 가나 레드나 블루는 좀 보기 힘들고요. 어, 대부분 대게 아니면 브라운 킹크랩 이 정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동영물산 이제 전복 전문점인데 여기 사장님이 입원하셔갖고 당분간 시세 업로드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매장은 동생분이 나오셔갖고 장사를 하시니까요. 이제 그점 참고해주세요. 네, 다시 이제 경매장으로 와서 폐류를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전복인데 키로 2 8 0 0 0 요거는 계속해서 가격이 동일하고요 이제 소라도 가격이 계속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홍가리비 대신에 이제 비단가리비가 들어왔어요 비단가리비가 관자나 이런거는 홍가리비 보다는 좀더 커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비단가리비가 더 맛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쭈꾸미 낙지 네, 크게 다 어, 가격변화는 없고요 그 다음에 피조개. 저거 이제 큰건 아니라서 이제 가격대 항상 저 정도 유지하고 있었고요. 다른 건 크게 가격 변화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낙지가 있고 굴은 계속해서 소량씩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해삼, 민트. 저기 이제 수온이 잘안 맞으면 저렇게 다 토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멍게는 여전히 가격이 좋습니다. 가지고 어, 옥동이에요. 이거 이거는 킬로 지금 3만원 나오는데, 13마리 1 0 k g 짜리였 있고, 5마리 4kg짜리 물건이 있고, 이런 거는 이제 7마리가 5kg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등어, 부위용, 이거 35,000원, 준치 만원 보시면 되고요. 꼴랑이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절반 남았는데 12마리, 요거는 한 장에 지금 45,000원, 농어 같은 경우는 키루에 지금 8,000원 남았는요노란가오리 마지막 한 마리가 한 16kg 나오거든요. 이게 7만원 보면 돼요. 대구 나한 마리. 영어는 이제 한짝에 지금 3만 5천 원. 그 다음에 뱅코돔이라고 그러죠. 연자돔이 영어 한짝에 지금 요거 사 이제 8만 원 보시면 되고. 이런 거는 이제 가자미죠. 가자미 영어 열 마리가 한짝에 지금 여기에 4만 5천 원. 이게 혹시 가자미 다른 범인데 여기 지금 10만 원나오고요아무지 이거 활어인데 오늘 좀 많이 나왔네요. 이게 지금 마리에만 3,000원. 이게 선어예요. 요건 만원 그러니까 생물 오징어가 구멍이 풀려서 나왔어요. 20마리 한짝에 지금 8만 3천원 보시면 되고 요거는 문어인데다 요거 중간 작은 사이즈는 요거는 한 마리가 3만원 750원 요거는 1.3kg짜리 물건이에요. 요거 한 마리는 지금 4만 5천원 요거 1.6, 1.7같으면 6만원 5만원 뭐 5만, 5만 7천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 마리가 5 k g 예요 은갈치. 여기 지금 한짝에 22만원 4마리가 4.8kg 여기 한 쪽에 20만 원. 버섯가시 어, 좀저렴하죠5 마리가 5kg. 여기 지금 한 쪽에 19만 원. 6 마리 5kg. 이것도 지금 한 쪽에 19만 원 보면 영요 맞죠. 800. 18,000. 단새우는 큰 마리 21만. 큰 마리 21만 원. 와. 어제 19만 5천원 <웃음> 1만원, 2만원, 3만 오천 만원만원 4만원, 만원천만원 3만원, 4 2 5 0만원원2만0 0 0원만오천만원4만 오천 만원가만원 4만원, 4만원, 4만원, 4만2 4만원, 만원 4만원, 이만원4이원박만이천이원 4만원, 천이원만원만만 이건 얼마씩이에요 키로에 80원 0 0 여자는 4만원 4만 5천원 4만 5천 키로에 어. 어 오늘 떡잖아 가격 12,000원 이거 이제 15,000원 햇감마다 이건 20마리가 아니야 시알이좀더 커요 그리고 이거 자연산 꽃돔이라고 하는데 줄돔이라고도 하고 만원 어 이거는 불치가 나오 그다음 15,000원 햇가 평어, 2만원. 자, 갑오징어. 갑오징어? 응, 한 마리에 11,000원. 1 1 0원 응, 어, 엄청 좋아요. 자, 이명수가 오늘 들어온 것 중에 씨알이큰 거야. 제일 큰 거. 요거, 23,000원, 14마리. 그리고 고등어가 어제보다 5,000원이 내렸어요. 4만원. 자, 병어는 이거는 헷감이안 돼요. 재고라서. 3만원. 요 꽃동 큰 거. 25,000원. 그리고 이거 횟감이 돼요. 이거 수족이라고 자연산이잖아. 이거는 3만원, 이거는 두 마리는 2만 5천원. 횟감 되고, 이거 만원이고, 요가 멸치가 회사가 틀려. 회사가 틀린데, 얘네들이 씨알이 조금 더 굵어. 이거는 예, 진짜 100% 횟감 되고, 2만 3천원, 2만원. 네, 오늘 이렇게 노량진 새벽 수산시장 장보기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